안녕하십니까. 건설업전문농사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 한 달간 8일 이상 근로시 건강연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일용근로자가 건설 현장에서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대한 건강연금, 취득일과 상실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 최초 근로일이고 최종근로일이 9월 30일인 경우에 그리고 그 사이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취득일자는 9월 1일 그리고 상실일자는 최종근로일 다음 날인 10월 1일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인 9월 30일까지 근로하였기에 건강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만약 최종 근로일이 9월 30일이 아닌 9월 29일이라면 1개월 이상 근로가 아니므로 가입 대상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예시도 살펴보면 최초 근로일이 9월 10일이고 최종 근로일이 10월 9일이며 그 사이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취득일은 9월 10일, 상실일은 최종 근로일 다음 날짜인 10월 10일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인 10월 9일까지 근로하였기에 건강연금 가입 대상이 되며 참고로 최종 근로일이 10월 8일이라면 1개월 이상 근로가 아니므로 가입 대상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용근로자 한 달간 8일 이상 근로시 건강연금 가입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